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이별한 후에 남자들에겐 언제 후폭풍이 오나요? 혹시 후폭풍이 오기는 오나요? 오늘은 남자들의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를 찬 사람, 나를 밀어낸 그 사람도 과연 나에 대해서 미련이 있을까요?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점이잖아요. 후폭풍에 대한 것들을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요 남자가 나를 찾고요. 나는 거기에 매달렸어요. 그런데도 남자가 나를 밀어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남자는 요 헤어진 직후 얼마 동안 여자를 좀 지겹다고 라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이별을 통보했는데 여자가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머릿속에는 요이 여자가 내 이별 통보를 수긍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기로 결정이 확실히 나면 그 순간에는요 어떤 목표가 달성된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약간은 속이 시원한 그런 기분도 느끼게 되거든요 결국 일단은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 성취감 때문에 기분이 업돼 있다가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약간은 여자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체크를 해보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요 남자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나하고 이별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나에 대해서 관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하던 그 시점에는요 나에게 갖고 있던 불만이라든가 혹은 나에게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마구 찾아내서 헤어질 목적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목적으로 끌고 갔다면 이때는요 여자친구가 그동안 자기에게 잘해준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좀 지나치게 여자친구를 미워했나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한테 밀려난 여자친구가 용기가 없어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갖기 시작하죠. 그런 불안한 심리와 함께 약간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시작해요. 이미 자기가 원했던 이별을 성취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약간 모진 사람, 내 상대는 약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반발심이 적어지게 돼요. 또 이때는 요 주변 지인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친구가 위로를 하는 마음으로 잘 헤어졌다고 그 여자는 너한테 별로였다고 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반발 심리가 생기게 돼요 내 여자친구를 네가 뭘 안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여자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랬었나? 내가 또 잘못 생각했나 하는 또 연민의 정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든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든 이미 남자 마음속에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게 되죠 물론 이런 단계를요 모든 남자들이 거치는 건 아니고요 혹 이런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전 여친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헤어질 당시에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 심리는 없어진 거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차분해진 거고요. 헤어지고 나서 여친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본다는 건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구분하셔야겠죠. 두 번째 경우는 요 남자가 나를 찾고 요 나도 거기에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나를 그리워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요 시간이 지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남자도 이별을 했을 당시에 그 마음이 진심인 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별이 확정된 것이 느껴질 때쯤 상대방도 내가 이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수긍했다는 것 거기에 매달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내 이별 통보를 한번 잡지도 않고 뭔가 쿨하게 받아들인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나? 자신이 그렇게 큰 매력이 없었나? 라는 그런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여자친구를 밀어낼 때는요. 분명히 자기가 좀더 아깝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쿨하게 여자친구가 받아들였고요. 그 이후에 나한테 연연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는 요 여자친구가 생각나고 있거든요 자꾸 뭔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나만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자친구는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뜬금없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시기에 들어선 남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이 경우도요.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역시 먼저 설레야 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는요. 남자가 환승이별을 통보했을 때 혹은 바람을 펴서 헤어진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별하고 나서 남자는요. 한동안 여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워하지도 않게 되겠죠. 헤어질 당시에 남자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도요 그건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편리대로 한 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SNS나 카톡 등을 차단하는 이유는 결국 그 여자와 잘 지내고 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 수단이겠죠 근데 그런 남자들이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싸우게 되면요 그때 내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현 여친에게 빠져서 좋아 죽는 남자는요 그 여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단점들을 떠올리고요 그 단점들이 떠오르면서 현 여친에게 더 숭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현 여친과 싸우게 되면 요 나를 떠올리면서 현 여친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될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현 여친과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는요 내 단점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고요 현 여친과 사귄 기간이 오래 될수록 내 장점들이 그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이별을 당한 여자들이 초기에 매달리게 되면 남자친구가 더 완강하게 밀어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내 남자친구가 참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때 요 오히려 남자친구 머릿속에는 요 내가 떠오를 타이밍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는요 새 여친을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 나에게 미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남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반대로 새 여친을 사귄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마음 속에서는 요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남자친구가 나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그때는요.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또 그렇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겠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나를 떠났던 놈들도요 분명히 언젠가 후폭풍은 오긴 와요 현 여친과 헤어지거나 심하게 싸우게 되면 그때 나라는 사람의 진가를 한번 느껴보게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나한테 돌아올 여지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그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떠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꼭 나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또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즐기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은요 흑복풍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에게 나를 비하하면서 나를 욕하면서 자기가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말하고 다니는 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이용하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놈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남친이 후폭풍을 겪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가 사랑을 한 경우라면 그렇게 둘 사이에 사랑이 전제돼 있던 경우라면 후폭풍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후폭풍이라고 해서 꼭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많은 정도로 견딜만한 정도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겠죠 이별로 인해서 아프고 그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고 계신다면요 그가 적어도 그 후폭풍을 느껴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에게 너무 연연해서 연락하고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에게 후폭풍이 있기 전에 예전에 둘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보면 나만 상처받게 되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